12.12 패치노트가 .12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는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이 많으니 빠르게 살펴보러 가볼까요? 최근 1콜 1롤 덱이 핫했던 만큼 전체적인 너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타카일의 덱은 이즈, 카르마, 레오나 모두 너프가 진행될 예정이라 예전같은 화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코스트 유닛입니다. 조금씩 만화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큰 변화는 안보이네요. 징크스의 스턴이 꽤 귀찮아질 것 같긴 합니다. 3코스 챔피언입니다. 다이애나와 올라프의 너프로 암살 올라프 덱의 티어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볼리베어 애니비아의 버프로 전설 덱이 조금 더 힘을 쓸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용술살이신 볼리베어도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일러스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너프가 되었고 특히 보호막량이 엄청 너프되었는데요. 스킬 메커니즘을 바꾸며 그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동꾼 국밥 챔피언이었는데 패치 이후 지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나미, 라이즈, 사일러스의 너프로 요술사 빌드 없이 이전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4코스트, 8코스트 챔피언입니다. 탈론의 데미지가 많이 너프되었지만 버그가 수정되어 아주 약간은 보완될 것 같습니다. 1티어 딜러였던 자야는 너프를 받아 예전같은 화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르키는 가끔 허공에 미사일을 발사해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요. 이 점이 개선되어 코르키의 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아는 공격 속도는 느려졌지만 평타 3번이 항시 적용으로 변경되며 더욱 강력한 딜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코스트 10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쉬바나가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쉬바나의 화염이 0.5초마다 피해를 주도록 변경되었지만 세팅만큼의 데미지가 지속되며 최대 데미지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너지 변경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난동꾼 수호자 형상 변환자 모두 너프를 받아 탱커들이 유지력이 살짝 빠질 것 같습니다. 암살자의 피해량 너프와 다이애나 올라프의 너프로 암살 올라프 덱은 확실히 티어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전설은 시너지와 챔피언 모두 버프를 받게 되어 그 화력이 기대가 됩니다. 포병되는 버프가 있는데요. 축제 포병대 코르키의 빌드업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민첩사수는 길드 자야, 이지리롤덱등이 민첩사수만 섞어 쓰는 덱들을 견제해 약간의 너프가 있습니다. 빗비는 아이템은 기존 수치와 패치노트 수치가 다르게 나와있어 패치 이후 댓글을 통해 추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강체입니다 암살자의 견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포병대와 도탄은 모두 버프를 받아서 도탄이 나왔을 때 대깨 포병대가 할만해진 것 같습니다. 곱빼기가 다시 2코스트 챔피언을 지급합니다. 1코 이성 2개, 2코 이성 2개보다는 밸런스가 좋아 보입니다. 재생의 바람이 요즘 쓰기 좋은 증강체였는데 약간 너프가 되며 고민없이 짓고 갈 가치가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찬란한 유물의 선택지가 늘어 필요한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플래티넘 문제가 두배는 너프가 되어 플래 증강으로 먹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실버 골드일 때 먹는 게 효율이 좋을 것 같네요.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별 상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별 이룰법으로 4코 삼성, 5코 삼성에 다시 도전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전초밥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고서로 도박을 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4-7 보물용 라운드에서 5-1로 넘어갈 때더 이상 골드 지급과 상점 새로고침이 되지 않습니다. 리롤이 급하시다면 보상을 받고 빠르게 리롤을 굴리셔도 됩니다. 12.12 .12 패치로 티어덱들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랩판 보이던 이즈 리롤덱은 다방면으로 너프를 받아 이 덱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덱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제포병대 코르키덱입니다 원래도 괜찮은 덱이었는데 미사일 패치와 증강, 시너지 버프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추천 덱은 용술사 스웨인 덱입니다 메인 캐리로 스웨인을 사용하시고 팔렙삼성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추천 덱은 전설 덱입니다 캐리 기물들과 시너지가 버프를 받아 많이 쓸만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다스와 리시는 전설 유닛들에게 먹이고, 볼리베어나 애니비아를 캐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덱 구성과 빌드업은 향후 플레이 영상과 함께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